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릿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 교재 4페이지 선사 문화의 전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시대는 동아시아의 선사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선사시대란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이냐 선, 한자로 먼저 선이고 사는 역사, 사자예요. 다시 말해서 역사보다 앞에 있었던 시기를 선사시대라고 하거든요.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한편으로는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일들을 글로서, 글자로서 기록한 것을 가지고 역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후자에 해당을 해요. 다시 말해서 선사시대는 어떤 시대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인간이, 인간이 글을 가지고 화보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기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글로써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을까요? 그들이 사용하였던 도구라든지 그들이 살았던 삶의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글자로 기록을 하는 것은 대략 한 청동기 시대에 어, 중후반 가게 되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사시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 초반까지를 보통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의 구석기 시대와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간이 살았던 최초의 흔적은 아무리 늦어도 대략 한 20만년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을 중국의 시어우드라든지 어, 한국의 상원 평양쪽이에요. 거무모르 동굴이라든지 우리나라 경기도 연천 전곡리 같은 데에서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인류 화석으로는 어떤 단계의 인류가 등장을 하였냐면요. 가장 이른 단계는 호모 엘투스라고 해요. 화석이 뭔가요? 화석? 화석? 음. 인간이나 동물이 살았던, 어 살다 과거에 살았던 인간이나 동물이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뼈처럼 단단한 부위가 어, 어떠한 과학적인 작용으로 딱딱하게 굳어서 썩지 않고 돌멩이처럼 된, 된 형태로 발견되는 걸 가지고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 살았던 인간들은 화석을 통해서 어떤 인간이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다들 배웠을 거예요. 최초의 인류 화석 무엇이었나요? 가장 오래된 인간의 화석 호모사피엔스는 현재 우리 현생 인류고요 그렇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배어 적이죠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남방 원숭이란 뜻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가장 오래된 인류의 화석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는 학명으로 어떤 종에 해당하냐면은 호모 사피엔스 종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진화하는 과정 단계 중에서 한 중간쯤 나타난 게 바로 이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는 화석이 되겠습니다 라틴어로 뜻은 어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은 고추 선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허리가 구부온 상태였단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호모에렉투스쯤 오게 되면서 허리가 곧게 펴졌다고 해서 곧게 서서 다녔다고 해서 호모에렉투스라는 이름이 붙은 인류 화석입니다 자, 요, 호모 에렉투스 단계의 인간의, 어, 종이 중국 위안모호라든지 베이징 같은 데에서 화석으로 발굴이 되었어요. 아, 그래서 이 단계부터 인류가 동아시아에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대략 한 170만 년 전에서부터 한 10만 년 전까지 존재했던 인류가 바로 호모 에렉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우리와 같은 인간의 종, 호모 사피엔스는 언제 등장했느냐? 지금으로부터 약 4만년 전쯤에 등장을 했고요. 구석기 문화 가운데 비교적 가장 최근에 가까운 후기 구석기 문화를 형성을 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가 뭔가요? 문화? 그 나라의 정체성. 뭐그 그런 거죠 문화는 나라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또뭘 가지고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음. 어, 문화는 워낙 이제 넓은 범주로 사용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는 한데요. 보통 문화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것이냐? 인간이 만들고 사용하고 남긴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다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형체가 없는 생각, 사상, 종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후기 구석기 문화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구석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어, 생활의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 이 구석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상의 기온이 지금보다 훨씬 춘. 무슨 기였느냐? 빙하기였어요. 자 그래서 빙하기였기 때문에 이 육지에서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야 할 물들이 대부분 얼어서 바다로 가지 않고 땅 위에 얼어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의 높이가 오늘날보다 구석기 시대 때는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해수면의 높이가 지금보다 낮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본도 구석기 시대 때는 섬나라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 여기 지금 연두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있죠. 그죠? 원래 구석기 시대까지는 여기도 육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아마도 이런 어떤 육지를 통해서 동아시아 각 지역에 퍼져서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구석기 문화는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일본 역시 대륙과 연결된 육지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도 시베리 에서부터 이렇게 이동해 온 인류에 의해서 구석기 문화가 받아들여졌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하고 살았는지 하나씩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요. 석기, 돌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하던 시대인데 우리는 그것을 크게 구석기와 신석기로 구분해서 부르죠. 그죠? 돌을 만드는 기술의 차이가 있어서 좀더 올드한 스타일의 시대를 가지고 구석기 시대, 새로운 스타일의 시대를 가지고 신석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올드한 스타일 구석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다들 배웠죠? 뗀석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 뗀석기 어떻게 해서 만든 석기인가요? 그렇죠 돌멩이를 깨뜨려서, 그죠? 던지거나 아니면 더 단단한 돌로 내려치거나 해서 깨뜨려서 날카로운 면을 얻어서 이용한 석기가 바로 뗀석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뗀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뭐가 있냐면 주먹도끼 같은 것이 있죠. 그죠? 요게 주먹도끼죠. 요렇게 양손으로 잡아서 앞에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동물을 찍어서 사냥하는데 사용했던 도구가 바로 주먹도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찍개 긁개 같은 여러가지 댄서기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거 찍게거든요. 어, 이렇게 어, 이제 내려 찍어서 고기를 어, 다지거나 아니면은 자르거나 가공을 하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이러한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아직까지 스스로 식량을 생산해낼수 있을 만한 조건이나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생활의 방식은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어, 풀이나 과일 같은 것들을 뜯어먹는 채집 생활이나 아니면 인간보다 약한 동물을 사냥하는 수렵이라든지 어로 고기잡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들은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음. 자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무슨 생활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동 생활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제 내가 여기에서 풀을 뜯고 과일을 뜯어 먹었다고 해서 내일 여기 또다시 풀과 과일이 있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먹었으면 새로운 풀과 과일을 찾아서 이동해야죠. 그렇죠. 어제 내가 여기서 사냥에 성공했다고 해서 내일 여기서 또 똑같은 사냥감을 만나리라는 법이 없어요.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서 또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이동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어차피 이동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나가리다가 동굴이 보이면 은그 동굴에 들어가서 산다든지 동굴 같은 게 없으면 은 이렇게 나무나 풀 같은 것들을 대충 묶어가지고 간신히 지낼 수 있을 만한 막 지은 집, 막집 같은 것들을 짓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그 외에도 동아시아의 인류는 구석기 시대 때 불과 언어 같은 것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된 동굴 같은 데에서 검은 수 숙건된 그을린 흔적 이런 것들이 발견돼요. 이 그것을 통해서 아, 이 시기의 사람들도 불을 쓰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합니다. 언어의 사용은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을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은 선생님이 방금 구석기 시대 때는 날씨가 추운 무슨 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빙하기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죠. 아이스 에이지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나요? 혹시? 영화 뭐 어, 그렇죠. 맘모습, 어, 메모드, 같은, 요런 동물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나죠. 그죠? 어전 시간 구반에서 수업을 할때 아이스 에이지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아오키지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어, 여러분들은 원피스의 세례를 받고 자란 사람들이죠, 그죠 음. 선생님도 중학교 1학년 때 원피스 1본이 처음 나왔어요. 그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보다가 보다가 에이스 죽는 데까지 어, 보다가 아, 더 이상 집에서못 보겠다 싶어서 접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한참 더 많이 나오겠지? 어, 그렇죠. 뭐 듣자 하니 루피가 말도 안 되게 엄청 세지고 막했다던데 음. 자, 아무튼 메모드입니다 빙하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대형 초식 동물들이 주를 이루던 시기였어요. 이 주먹도끼 같은 것들은 바로 그러한 덩치 큰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이렇게 주먹도끼 같은 도구 있다고 해서 혼자서 메모드 사냥해서 잡아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몇명 정도 필요했을까 어, 그렇죠. 아무리 못해도 대략 한 수십 명 정도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야, 너 저기 뛰어가. 있나 봐봐. 발견했어. 그래, 우리 가서 잡으러 가자. 너는 저기를 막아. 난 뒤에서 찍을게. 등등등. 수십 명이 함께 움직여서 메모들을 사냥하려면은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래서 언어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도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동굴의 벽화라든지 바위의 그림 같은 것들을 그려서 예술 활동을 하였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중국의 다마이디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바위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사슴이라든지 뭐소 같은 이런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인간이 뭐 때린다든지 활을 쏟다든지 하는 이런 어떤 액션으로 사냥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모습들이 그려져 있지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아마도 먹을 것이 부족했던 구석기 시대의 인간들이 이러한 동물들 사냥해서 잘 먹었으면 좋겠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같은 그런 어떤 사냥의 성공, 기,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예술 작품을 남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생각은 좀 달라요. 배고파서 사냥을 못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굳이 동굴 벽이나 바위에다가 저런 거 그리고 있을까? 그런 시간 사냥하러 더 많이 돌아다니고 하고 있지 않을까? 음. 우리는 보통 뭔가 어떤 장면을 남길 때 우리는 지금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죠, 그렇죠?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어떻게 찍지?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사진 찍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리 어떤 때 사진 찍나? 뭔가 잘? 됐을 때 사진을 찍죠, 그죠? 아마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조금 다른 게 어차피 다 글이 없으니까 추정하는 시기니까 아마도 사냥에 굉장히 성공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아까 활 쏴가지고 잡은 거 봤어? 기가 막히지 않았냐? 어, 쩐다. 요거 한번 내가 기록을 남겨야지. 해가지고 이제 배가 부른 상태에서 자신들의 사냥의 성공을 어떤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게 그린 거 아닐까? 하고 선생님,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뭐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고요. 시험에도 안 나올 거고 학술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닌 나의 뇌피셜입니다만은. 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음. 자, 아무튼 이렇게 구석기 시대 사람들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만년 전쯤에 빙하기가 끝이 나게 돼요 그러면서 기온이 오늘날과 비슷해지게 됩니다 따뜻해지게 되면서 지구상에 얼어있던 얼음들이 녹아요 어디로 흘러가요?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바닷물의 높이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상승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오늘날과 같은 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섬. 섬이 되는 거죠 그죠 대일과 분리된 섬으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서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어떤 대형 초식동물들 생태계가 변하면서 어 대부분 멸종해서 사라지게 돼요 오늘날 매버도볼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볼, 볼 수가 없고요 그 대신에 지구상에는 어떤 동물들이 줄을 이루게 되냐면 은 사슴이라든지 멧돼지처럼 작고 날렵한 이런 어떤 동물들이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줄을 이루게 됩니다 자 사슴이나 멧돼지 인간보다 빨라요? 느려요? 네. 빨라요 그런 동물들을 주먹도끼 쥐고 들고 와서 내가 찍어서 사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죠? 생태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이러한 동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변해야 된다? 도구가 변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인간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거요? 자, 인간보다 작고 날린 동물들 사냥하려면 어떤 도구 필요할까? 자, 활. 그렇죠. 창으로 던져 잡거나 활을 쏴서 잡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창 끝에나 활 끝에 뭔가 날카로운 돌멩이를 매달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큰 거, 자, 이렇게 잡아서 쓰는 거, 이런 거가 아니라 어떤 도구? 그죠. 크기가 작고, 날카롭게 다듬 정교한 도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 시기에는 새롭게 간섭기, 날카롭고, 날카롭게 다듬고, 크기가 작아진 간섭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박물관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간섭기들은 뗀섭기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태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거는 어, 승배찌르개라고 하는 거예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갈 때 중간적인 단계로 나타나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중석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작아요. 크기는 한, 어, 이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작은 크기이지만 조금 더 정교하고 날카롭게 다듬은 이런 어떤 어, 도구예요.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서 큰 석기가 크기가 작아지고 날카로워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음. 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렵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학생들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들입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뺀석기에서 간석기를 사용하게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식량을 직접 생산해 생산해 낼 만한 조건과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인간들이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직접 식량을 생산해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크고 중요한 네. 변화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왜 농경과 목축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이유는 바로 빙하기가 끝났기 때문이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식물이 자라는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빨라집니다 그죠? 구석기 시대 때는 어제 여기서 풀 뜯어 먹고 과일 따먹었으면 언제 다시 거기서 먹을 수 있을지 몰랐는데 날씨가 따뜻해지게 되면서 어? 분명히 지난주에 여기 있을 때는 그거 먹었는데 벌써 다시 자랐네? 또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생각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여기 계속 있으면서 이것들 잘 길러서 계속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이 빙하기가 끝이 나게 되면서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된 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뭐 또? 동물들도, 풀을 뜯어먹는 동물들도 당연히 풀이 빨라 빠르게 자라니까 그 개체수가 늘어났을 것이고 그 초식동물들을 사냥해서 먹는 육식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개체수가 늘어났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은 또 아,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냥할 것이 아니라 잡아서 어디 동물들 풀을 잘 뜯어 먹으면서 계속 길러서 다음번에 식량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겠죠. 그죠? 네. 그러면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농사는 어떤 땅에서 잘 되나요? 비옥? 비옥한, 비옥한 땅이죠. 어떤 데가 비옥하나요? 비옥지. 어떤 데가 기름지지? 그렇죠. 강이 계속해서 영양분이 풍부한 새로운 흙을 실어 날라주는 곳.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면서 인간들이 어떤 곳에 자리 잡고 살게 되는 거예요? 강가 같은 곳에 자리 잡고 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산비탈이 농사짓기 편해요? 평지가 농사짓기 편해요? 당연히 평평한 땅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평한 땅, 굴름 같은 곳에 인간들이 정착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는 정착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거 구석기 시대의 막집보다는 집을 좀더잘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형태의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까? 움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막집은 막지어서 막집이면은 움집은 왜 움집일까요? 그렇죠. 움집은 땅을 움푹 파고 그 위에 풀과 나무로 지붕을 만들고 입구를 뚫고 가운데 불을 피워서 난방을 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움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굳이 이렇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을까? 음? 여름에 시원하려고? 뭐 겨울에도 따하려고 그럼 지금 우리는 왜땅 파고 들어가서 살고 있지 않지? 에어컨에서 보일러에서. 얘네들도 저기불 피웠잖아. 어, 불 피워서 가운데 불 피워서 살았잖아. 왜 굳이 우리는 땅 파고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 왜 이들은 굳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을까? 지금은 뭐가 있기 때문에 벽이 있어요, 여러분. 벽이 비바람을 막아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굳이 땅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벽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기가 꽤 어려워요. 적어도 청동기 시대쯤은 가야 인간이 그걸 만들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갖게 됩니다. 벽을 만들 줄 몰랐던 인간이 손쉽게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무너지지 않게 흙을 이렇게 잘 다져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풀과 나무로 뚜껑을 덮어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음. 이런 걸 가지고 움집이라고 합니다.라는 설명은 한국사까지면은 100% 다 맞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농경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지만 동아시아사에서 신석기 시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모든 인간이 정착생활하게 되었다. 움집 짓고 살았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죠. 아닌 곳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곳? 농경. 그렇죠. 북방 초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농경이 어렵기 때문에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동생활하는 유목생활하는 지역들이 여전히 존재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동아시아사하고 한국사하고 약간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간석기로는 물론 사냥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면서 간석기를 이용을 해서 농사를 짓기도 해요 그래서 간석기는 사냥 도구뿐만 아니라 농기구로도 많이 제작이 되고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 목기로도 어, 어, 도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죠 음.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은 그럼 나무도 도구를 안 만들었을까? 목기를 안 썼을까? 쓰지 않았을까? 근데 왜 우리가 수업시간에 얘기를 안 할까? 확실해서. 확실하지 않아서? 이럴 이럴 때, 이 때, 이안됐이 때, 문이겠지왜 때, 기럴 때, 때, 는럴 때, 이을텐이왜발견이 썩잖아, 그지? 나무는 썩잖아요, 그죠? 아, 10만 년 전, 300만 년 전에 만들었던 나무가 아직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죠? 돌멩이는 남아있지만. 음. 자, 하지만 신성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요렇게 생긴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아, 나무로 확실히 도구를 썼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뭐냐면은요, 땅을 찍어가지고 팔때 쓰는 어, 석기예요 끝에다가 당연히 나무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썼겠죠, 그죠? 음. 돌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 돌 보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 이렇게 삽처럼 팔때 쓰는 도구고요. 요거는 갈돌과 갈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을 드르륵드르륵 가는 드르륵 겁니다. 그래서 갈아 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요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인간이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느냐? 토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예외고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로 토기는 농경과 목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 농사지으면 1년에 먹을 수 있는 거몇번 정도 얻을 수 있나요? 농사를 통해서? 보통 한번 돼지는 두 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얻은 식량을 가지고 그 다음번 농사가 끝날 때까지 그거를 계속 보관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또 쌀과 같은 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먹으려면 물에다가 삶거나 끓이거나 해야 되죠. 그렇죠? 농경과 목축을 하게 되면서 식량은 보관하고 조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 파티것들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라 것이에요. 음. 자, 그 외에도 뼈 바늘, 동근의 뼈 바늘을 이용해서 옷감이나 그물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고요. 활로서 사용했던 이런 활로서 사냥을 했던 이런 흔적들도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물론 여전히 이 농사를 짓고 먹고 목축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먹을 것이 그렇게 썩 풍족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사냥과 채집과 어로에만 의존했던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는 어쨌든 식량은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죠? 먹을 게 많아지니까 당연히 인간의 평균 수명도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죠? 인간의 먹을 것이, 뭐, 먹을 것도 많고, 평균 수명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인구도 어떻게 될까요? 점차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는 한 4,50명 정도가 무리지어 사는 사회였다라고 한다면, 신석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 정도가 함께 이루어서 사는 부족사회 정도의 단위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또한, 신석기 시대로 가게 되면요, 자연숭배 신앙이라든지, 토템이 좀 제사와 같이, 아직은 좀 원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은, 인간들에게 종교적인 관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왜 그럴까요? 네, 역사가 뭐 그냥 때려 외우면 되게 재미없어요. 어, 그냥 암기 가보기 생각하지 말고, 늘왜 그럴까를 생각하고, 이유를 알아야 재미있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신석기 시대 때 종교적인 관념이 나타날까? 응. 응. 그렇죠. 자, 자연 숭배 신앙, 태, 양, 해, 태양, 해지, 어, 바람, 비, 요런 어떤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죠? 토테미즘, 인간보다 강한 동물들을 숭배하는 거죠. 그 외에도 인간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무당을 숭배하는 샤머니즘이라든지, 뭐, 지구상에 있는 정령을 숭배하는 애니미즘 등등등, 요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농사만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을 받쳐줘야 돼요? 비도잘 오고, 그죠? 날씨도 따뜻해야 되고요. 지진이나 가뭄이나 태풍 이런 것들이 일어나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거 인간의 힘과 의지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죠? 잘 되기를 바랄 수 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면서 신성시대로 가게 되면서 이러한 원시적인 형태의 종교관념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 그쵸. 자, 많이들 졸리고 힘들 때 저기요. 이해합니다. 선생님이 조금 진도를 빨리 빼다 보니까 나 혼자서 하는 설명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져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아시아 사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것들 많이 나와요. 어, 물론 그러면서 포기한 사람도 나타날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제 큰딸이 어 집에 와가지고 우리 반도 반장선거했어. 나도 두표 차이로 떨어졌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괜찮다. 아빠는 12번 떨어져 봤다. 이렇게 유래해줬더니 어 가기도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도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6학년이에요. 여섯 번의 기회가 있으니 어 다음 번에 잘해보라고 이렇게 가독여줬습니다 초등학교때는애들이 성별 보고 많이뽑는데 여자애가 두명 나오고 남자애가 하나 나왔는데남자애들이 전부 남자애들한테 표를 는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요구는이 우리 방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 은 신석기 시대 때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경과 목축을 했고요. 정착 생활하거나 유목 생활을 했고요. 몸집에 살기도 했어요. 간석기나 목기, 토기 같은 것들을 도구로 사용을 하였고 원시적인 형태의 종교 신앙이 나타나기도 하였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가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어떤 형태를 띠고 나타나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황허강 중류지역부터 살펴보고요. 그 다음 황허강 하류, 그 다음 창장강, 그 다음에 여기 야오허강이라고 부르거든요. 만주쪽에 있는 강, 야오허강그 다음에 한반도 일본 순서대로 이신석기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보면은 지도와 뭐가 그려져 있어요? 토기가 그려져 있네요. 그죠 어, 이 신석기 문화는 각각의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개성적인 저마다 다 특징이 다른 토기들이 만들어졌고 또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토기를 보고 이 토기 어느 지역 거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 지도를 주고 이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는 뭐게?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역과 토기를 잘 연결시키기를 바라겠고요. 그 외에도 인간이 사용했던 다른 종류의 도구들 어느 지역에는 어떤 도구들이 있었는가와 더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생업의 특징들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아마 기말고사 1, 2번 문제 정도를 푸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유 굉장히 친절한 선생님이에요. 그죠? 시험제, 문나오는지까지다 가르쳐주고 그지? 어 계산을 해 보니까 동아시아사 수강생이 어, 46명이더라고 전체 4%가 1등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46명 중에서 두명만 어, 1.8명만 1등급을 받더라고요아 머리야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학생들에게 고작 한두 명밖에 1등급못 준다니 그지응 1학년 때좀 많을 때 꾸셔보자 그랬어 주변사람들 자 넘어갑시다. 황어강 지역을 신석기 문화부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황어강 중류 지역에서는 양사호 문화가 발달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신석기 문화 앞에 무슨 문화, 무슨 문화 다 이렇게 이름이 붙는데 어떻게 붙은 이름이냐면요. 그 것들이 발굴된,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땁니다. 다시 말해서 황호강 중류 지역의 양사오 지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문화를 양사오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사오 문화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채도를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라 겁니다. 채도가 뭐냐? 우리 물감으로 그린 그림 뭐라고 하죠? 수? 체화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무늬를 그려놓은 토기를 가지고 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사호 지역에서 발견이 된 채도예요. 여기 인간의 얼굴을 모, 모양을 하고 있는 물고기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인면어 무늬 토기 채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죽어서 항아리 안에 그 시신을 넣고 그 항아리를 관으로 사용해서 땅에 묻었는데 그 관의 뚜껑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요거입니다요런 어, 채도가 양사호 문화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자, 황어한 하류 지역에서는 다원코우 문화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게 되는데 전기에는 붉은색 흙으로 빚어서 붉은 빛깔을 띠는 홍도가 주로 만들어졌다면 후기로 가게 되면 검은색 빛깔을 띠는 흙도가 주로 만들어지게 돼요. 요게 다원코우 지역에서 발 개, 돼지를 닮은 토기이고요 요거는 새 바위 달린 주전자 어, 토기 마찬가지로 다원코우 토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음. 자 그런데 신석기 후기로 가게 되면서 양사오 문화와 다원코우 문화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룽산 문화로 발전을 하게 되요이두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신석기 문화 지역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서로 비슷한 유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알수 없어요. 정복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서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닮아갔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둘의 문화가 서로 합쳐져서 신석기 후기, 룽산 문화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룽산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검은색 빛깔의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흑도가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물론 회색 빛깔의 토기인 회도 등 다양한 토기를 만들게 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룽산 문화의 토기로는 검은색 토기, 흑돌을 꼽고 있어요. 자, 흙도 생긴 모양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석기 토기,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거 많이 알고 있지 않았나? 그죠? 이 우리나라 빗살보니 토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되게 잘 만들었다는 라 생각이 들죠. 그렇죠? 자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 고대시대까지 공통적인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중국 황호강 지역은 가장 먼저 농사가 시작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국가가 발전하고 경제 문화가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한반도는 그거보다 조금 더 늦고요. 일본은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늦은 이런 어떤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국이 가장 먼저 경제와 문화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신석기 토기만 봐도 우리나라랑 수준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농사문화 지역에서는 요 이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토기뿐만 아니라 북쪽임에도 불구하고 별을 재배한 흔적, 양장양장이 뭔가요? 누에를 기르는 거예요. 누에 길러서 뭐하나요? 실. 그렇죠. 비단실을 뽑아서 비단 만들어요. 그죠? 양자매 흔적도 발견이 돼요. 아, 비단 공업도 도공 발전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흔적을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한 도시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규모가 발견이 됩니다. 그것을 외부에서의 침략을 막기 위한 거대한 흙 성벽 같은 것도 발견이 돼요. 아, 이 양사오 지역의 아, 이 룽산문화 지역의 경우에는 신석기 후기 때부터 거의 국가의 성립과 발전 단계 정도로 접어 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흔적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황허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 되나요? 자, 두 번째, 창장강 하류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문화는 허무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농기구뿐만 아니라 벽시 벽이상분이 토기가 발견이 돼요. 벽시가 뭐예요? 교회 시지 벽씨를 씨를 심어서 벼를 길러서 우리는 쌀을 수확하죠. 벼 이상 무늬 토기, 토기의 표면에 이렇게 벼무늬가 의 찍혀있는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반농사는 황어강 중류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는데 벼농사는 어디?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이 창장강 하류 허무두 문화에서는 벼농사를 지었던 이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창장강 유역의 신석기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변농사자 하나 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창장강 유역에서 가장 먼저 변농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까닭이 뭐라 그랬냐면은 창장강 유역은 물이 굉장히 많아서 습지, 늑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늑지에서 자라는 벼가 자생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나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늪지대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움집 같은 걸 짓고 살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죠그이 사람들은 뭐 짓고 살았느냐? 땅에다 기둥을 박아서 생활공간을 지면으로부터 높게 띄어서 만든 고상가옥 이런 것들을 짓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허무드 문화의 중요한 특징, 고상가옥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그 다음 만주지역, 홍산문화지역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는 대규모 신전유적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신석기 문화가 드러나게 되는데 용이라든지 봉황이라든지 멧돼지를 닮은 모양의 옥기가 발견이 되었어요. 옥기. 옥기가 뭘까요? 그렇죠. 석기는 돌로 만들어 서 석기, 옥기는 옥으로 만들어서 옥기죠. 요거 선생님이 방문하가서 직접 찍은 사진 이 있는데 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 생겼어요. 용 같기도 하고 멧돼지 같기도 하고 뭘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충 그렇게 생긴 어 겁니다. 옥저룡이라고 하는 옥기예요 자, 요거 어뭐 하는 데 썼을까? 제사. 그렇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 구멍이 뚫린 걸 보니까 아마도 여기에 줄 같은 걸 끼워가지고 고리로 걸어서 목에 걸거나 하는 것이지 않았을까? 제사나 아니면 장신구로서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신상도 발견이 되었어요. 이게 어딜 봐서 여신이에요 라고 할수 있지만 적어도 수염이 있다든가 얼굴 윤곽이 남자처럼 우럭부럭 하다는거 하지는 않죠. 이 여신 모양의 얼굴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서 유방을 표현한 톡이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발견이 되었대요. 그래서 여신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신 숭배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눈에는 파란색 이제 보석을 박아가지고 뭐 눈에 생명력이 깃들어 있음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도 라 합니다. 풍사문화 지역에서는요 원통형 토기를 사용을 하였대요 위 아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저장과 조리 용도라기보다는 아마도 장식이나 아니면 재사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하는 형태의 토기가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뭐 넘어갑시다 한반도로 가보도록 할게요. 알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석기 토기 무엇입니까? 비쌀 무늬 토기가 있네요, 그죠왜 비쌀 무늬를 새겼을까? 왜왜 네. 새겼을까 알수 없어요 추정할 뿐이죠. 흔히들 어떻게 추정을 하나요? 데코레이션 예뻐 보이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도 하고요. 아니면은 미끄러우니까.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새겼을 것이다 라고도 추정이 가능해요 자이 빗살무늬 토기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만주 같은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발견이 됩니다. 아마도 이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고 사용했던 사람들이 시베리아에서부터 만주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내려온 것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해요. 자 한반도에서는 신석기 때 돌보습, 돌괭이처럼 이런 것처럼 땅을 파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여 석기들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조, 피, 수수와 같은 이런 잡곡들도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한반도는 신석기 때 무슨 농사를 지었구나 반농사를 지었구나. 잡곡을 재배하는 반농사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벽시는 아직까지 같이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신석시대 때 한반도에서는 아직까지는 변농사는 짓고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돼지뼈, 개뼈, 요런 것들도 같이 발견이 되어, 아! 반농사를 짓고 개, 돼지 등의 가축을 함께 사육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석기 문화 유적에서는 잡곡이나 개, 돼지의 뼈 같은 것보다 뭐가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되느냐? 야생 동물의 뼈나 생선의 뼈나 조개의 껍데기 같은 게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돼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뭘거 많이 먹었다. 그렇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그것만으로는 식량이 부족했다는 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된 먹거리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서 확보했고 농경이나 목축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라는 다 것이죠.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일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무슨 문화 무슨 문화 하는 명칭은 전부 다 어떻게 붙었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렇죠. 그것이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다 그랬어요. 예외 언제나 존재합니다. 일본은 예외예요. 일본의 신석기 문화는 조몬 문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로 새끼줄 조자에 문이 문자를 쓰는 새끼줄 문이라는 뜻이에요. 조몬은. 음. 자 그럼 아 새끼줄 뭔지 알죠 새끼줄 지푸라기 이렇게 꼬아가지고 만드는 꺼끌꺼끌한 꺼클 밧줄 있잖아요 우리 줄다리기 할때 쓰는 거 그지 자이 일본에서는 왜 그들의 신석기 문화를 조몬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토기의 표면에 보면은 새끼줄을 감거나 혹은 눌러가지고 찍은 것처럼 새끼줄의 꺼끌꺼끌한 무늬가 토기의 표면에 그대로 찍혀 있는 이런 토기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새끼줄 무늬 토기 조몬 토기를 사용했던 때라고 해서 조몬 토기라고 조몬 조문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본의 조몬 토기의 경우에는요 이런 것들 말고도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불꽃 무늬 화려한 불꽃의 무늬를 어 장식한 불꽃 무늬 토기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토기 같은 것들이 함께 또 발견이 되기도 해요. 왜 만들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흙 인형 같은 경우에는요, 사지가 멀쩡하게 발견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팔이나 다리나 어디 하나씩 부러진 형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리 아픈 사람이 얘 다리 가져가고 내 다리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리를 부신 다음에 뭐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자그 다음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 했었죠. 동아시아에서 문화와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어디? 중국의 황허왕주야 가장 늦은 건 어디? 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일본은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농사를 지었다고 라볼수 있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뭐 녹두나 표주박을 재배한 흔적이라든지 수로, 물길 이런 것들이 발견되긴 했습니다만은 아, 중국이나 한반도 수준 만큼 이들에게 농경이 확실한 어떤 먹거리의 수단이었다라고 볼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농사 지는 기술이 전파되지 않는 거죠. 물론 일본의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세는 아니기는 해요. 그러니까. 포기가 꼭 농경의 결과물은 아니다.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본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웅집에 거주하여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농경이 이들에게 주된 생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섬나라답게 물고기나 조개 같은 것들을 그들의 주식으로 삼았고요. 사냥이나 채집 등을 통해서 그들의 생일을 영위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신석기 시대 때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쭉 한번 살펴보았어요.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내용 맞나요? 괜찮죠? 그죠? 아직까지 할만하죠. 그죠? 이대로 쭉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청동기 시대가 넘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라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